2012년식 i30 차량입니다. 지금 경고등이 뜨고 있고요. 키로수는 93,500km. 키로. 경고등이 뜨면서 차가 안 나간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어떤 문제로 고장이 발생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고장코드가 터보 쪽 이상으로 나오네요. 터보 압력이 낮다고 나옵니다. 예, 터보 불량일 수도 있고 어, 관련 개통 쪽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EGR 작동은 지금 공기량 변화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RPM은 2300 VGT 56% 실린더당 크빅공기량이 680 부스트 압력센서가 어 크게 잡아서 1.8바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엔진에 출력이 없기 때문에 부스트 압력센서를 보게 되면 이제 너무 낮죠 예. 전체적으로 좀 엔진쪽에 힘이 없다 이거는 이제 연료 쪽 문제보다는 공기쪽을 먼저 좀 점검을 해야 될것 같아요 DPF 클리닝과 강제 재생이 끝났고요. 이제 차압 센서의 변화를 볼까요? RPM은 현재 3,500. 최대. 1100mm 차압 센서는 압력차는 23 아주 정상적으로 청소가 잘 됐습니다 지금 부스터 압력 센서랑 엔진 rpm vgt 액추에이터 흡입공기량이 어느정도 올라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젤 밸브를 초기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형을 보시면 이젤 밸브가 제자리를 못잡고 이렇게 헌팅을 하죠 이제 EGR 밸브를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탈거된 이 g r 벨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해서 가스가센 흔적도 보이죠. 이쪽에도 이제 까맣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까맣게 날이 새고 있습니다. Egr 이 작동 되는 순간 에 공기량 이 빠짐 이 없이, 상 승이 되 죠. 공전시 공기량이 늘어났구요. 이제 스토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교환됐었다고 하는 VGT 솔레노이드 밸브를 한번 점검해봅니다. 게이지의 그 바늘이 떨어지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천천히 떨어지죠? 이번엔 다시 이 신품 가져온 솔레노이드 땡깁니다. 바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바늘이 지금 VGT 솔레노이드가 정상 작동을 못하니까 가속실이라든가 이때 그 VGT, 그 터보 안에 있는 VGT를 그 정상 제어를 이제 못하게 됐었겠죠. 이제 교환을 해고 나서 다시 그 터보 압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vgt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제 교환한 후에 지금 다시 이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 봅니다 지금 부스터 압력 센서가 높아졌죠 이 부스터 압력의 변화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